정의이렇를 그 이렇게, 때렇에이가 느꼈던 것들렇게이그게기렇게이런느낌렇게기는게받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이렇애들이가 필요한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로렇게이렇가 이렇게, 이 는 어, 지금 세 번째 창업으로 일인 기업을 하고 있는 눈물 나타는 일인 기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분야는 어, 지식 컨텐츠 전문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여러 주관식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반 1 분이요. 강의 끝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왜 강의를 이렇게 할까요? 한시간 t 안 되는 강의를 왜 i r l I'm doing 까요 a t I mean, that's h 은 w much I'm doing. I'm d 그래서 강 that. I'm d o i n 답을 바로 말 I'm d o i n 이 that. i 리 doing that. I'm doing that. I'm doing that. I'm d o 어떻게 하더라도 그강의자를한번더볼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면요. 클라이밍스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끝에 가야지 어떤 결론이 나오거나 미설이 나오거나 근데 그걸 보기 전까지는 보기 싫은 그전 과정을 다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도 이때 보면 요 극장에서 돈 내고 보는 영화를 My 보기 싫 k s 면 r 집집 m e 면통 b u 어떻게 하십니까? coming t o m o r r 다 w y e 이다 i r t e l 라이거 tell me. i 다 n 생각 going to d i 거나 m not g 는 i n g to die. I'm not going to die. i 이렇게 했을때는 어떻게 통하여야 할까 아, 네. 네, 스팀을 계속해서 가호기실은 혹은 그냥 넘어가고 말아야 예 합니다. 사실은 이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 중요한 일이 떠들어왔자 사람들은 초반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면 안 봅니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로도 비슷하다고 해요. 자, 어 해야 되느냐? 그냥 네, 답 이거예요. 여러분들보 고려해 어, 드리전국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있잖아요. 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네에 떡볶이집을 하나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떡볶이집의 홍보도 요즘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인스타그램 공부하고 있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웃음> 자기, 자기, <웃음> 자기 그 가게 주변이나 고객이 너무 한정적이고든죠 그리고 떡볶이집이 그거 하나밖에. 고객은 결국 다 온라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화폐를 해야 되는 부분니다 응. 응. 답이 끝났어요. 이제 주우셔도 돼요. <웃음> <웃음> 자, 오늘 강의는요. 이야기신고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장표 같은 거안 나오고요. 200대 글자로 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뵌제 시작할게요. 제가 3살에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장마치고 조금 많이 회사를 들어가서 네, 바로 나이가 대상이 되셨습니다. 전만지 2 20, 0년 정도 래되는데 작년 5월 1일에 날 회사 때를 웠어 갑자기. 드라이크까지 세번참고을 했다고 했잖아요. 앞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항상 도망갈 구멍을마련해놓고 회사를 했거든요. 또 멋있게 사표로 재 얼굴에 날리는데 난 다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사실 마련할 수도 없었어요. 나이가 40을 넘어가버리고제가 제주도에 한8년 정도 있다가 부산에 넘어 i 는데원래 m o 는 e 제나이도 차고 a t I have a little more than that. I h a 사 e a little more than that. I have a l i 다 t l e more than that. I have a little more t 어요